이게 가시기신데, 기시 나올 때 빨대처럼, 쌓여져서 나오는 건데, 겉에도 쌓여져 있고, 안에 심지도 있어요. 부셔져, 이렇게, 각질처럼 이게 은근히 부시는데, 약간 희열, 희열감이 있어. 앵무새 여러 마리 키면 지들끼리 부시기도 하는데, 진짜 찾을 것 같아. 대시가, 너 어디 올라가? 미나봐 냉장고까지 올라와. <웃음> 태시가 내려와. 내려와 너 뭐하는 거야 거기 올라.. 어. <웃음> 이리와. 너 큰일 났다 이제 못 내려온다. 엄마 안 내려줄 거야. 다시 그봉 잡고 내려와봐. 날아서 와봐. 이리 와. 너 이제 불 끈. 엄마 문 닫는다. 이제 또 껌껌. 문 닫는다. 이제 진짜. 빨리 내려와. 아저씨, 이리 오세요. 올라가. 이제 어디를 다 올라가? 아, 가식이 찾을래서 깜짝 놀랐네. <웃음> 오 <웃음> 대단한데 <웃음> 그건 이유식 통이야 이 이유식 통이라고 오 매달려가고 걸어 올라가 키를 만지면. 집에 있는 앵무새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. 귀를 만지면. 음. <웃음> 가정의 태식이는 또 이놈의 박스 없으면 우리 심심해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우리 태식이.